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엔 바닐라 오쿠스틱새 모델 조여은입니다. 어제 뭐잠 진짜 못잘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 일찍 나와야 된다고 해서 일찍 잠들었습니다. 어, 그 남자 주인공하고 그 여자 주인공이 시선을 번갈아가면서 어색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20대 초반의 약간 풋풋한 사랑을 담아낸 것 같아서 많이 공감이 됐어요. 저는 어... 사진 찍는 사진 선을 공감도 되게 많이 갔어요. 연인들이 찍을 때그 어색함이라고 해야 되나? 사진에서의 어색함 이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잘 살려서 좀 공감도 또 왔고 그리고 되게 처음 하는 거에 대한 장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처음에 대한 설렘? 그 부분에서 공감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처음에 설렘 같은 말 발매 다 드리고 봄이 일찍 찾아왔는데 이렇게 봄에 어울리는 노래를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고 꺾어 놓고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연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도잘다 맡겨져 있으니까 연인들이 많이 놀렸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더 응원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? 바닐라 코쿠스틱 제가 모델 한 만큼 꼭꼭 승승장과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